마지막 3 0 k g m 여 카메라 가는 거야 개만 할까? 섯5개 여섯 일곱 오이 오리였는데 오 와, 들 일단 허리가 안 붙으면 안 되죠? 어. <s> <S 예, 네, 네, 네. 아. 오케이, 다음. 아. 아! 나 허리 아파. 허리 아파? 어. 코어 무너져서 그런가? 코어가 어떻게 무너진지 알려? 어떻게 무 <웃음> 플랭크요. 아치로의 아치, 이렇게. 이게 무너졌다고 표현해. 와. 현대인들은 대부분 다아치로도 원래 자체가 플랭크할 때 자꾸 해. 시작. 하나. 글어 <불> <불> <불> <불> <불> <불> <불> 아아아 어딘가가 아프기 전에 빠르게 조절해야 되는 나야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바로 두! 立三四四七七七 하나, 네, 셋. 네, 더 둘, 셋더내릴 거야? 자, 좋다 오케이 둘셋어느 오케이 신조다 가다 너가 잡아 네. 이, 내가 꽉쳐주는 가다 너가 잡아 다섯 다섯 일때 각도 왜 그래? 일곱 오케이 네. 찾았다 여덟 네, 하. 아, 아, 이쪽 너무 좁잖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아 저, 왼쪽이 아아이거 아, 아, 아, 패킹 하고도 다시 내리기가 너무 힘들어 안안 꼽나 왼쪽에 가다가 일곱 음, 개째부터 영만 어. 이렇게 하자 내 내려, 내려. 저, 너무 힘들어 아 점도가 왼쪽 이랬었죠쪽 다섯 여섯 일곱 이게 아니야 여덟 이렇게 등들었어 어. 마지막 잘 어. 어. 오케이 어. 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와. 자 이제 무게 계속 올려서 마지막 30kg 도전입니다. 몇 킬로부터 했지? 5kg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7세트 째인가? 9세트. 9세트. 9세트? 10세트째. 10세트째? 와, 많이 했네. 마지막 30kg. <웃음> 오! 야! 게계해서저래아서을 홀딩하고 최대한 높게 올리고 감각 묶오케 이렇게 상태를 살짝 숙이고 고정. 그렇지. 려놓고자 롤링하고 내릴 때까지 피어서 이완하고 그렇지 이렇게 항상 올리, 올리는 범 일정이 어. 살짝 근축해 주고 이건 무게가 좀 무거운 거 아닌가 그러면 어. 네 아. 나도 이렇게 될거 같은데 하나 어. 둘셋넷 일곱 개 여섯 어. 그렇지. 롱프의 장점이 그립을 일자로 할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할 거면 우리 저 일자 바로 스트레이트발로 하면 되니까 어. 이렇게? 어. 아 이렇게? 아 최대한 이렇게? 어. 이제 프런트도 어. 그립을 다 나누세요 언더 오랑 버 내로 오랑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로프로 하니까 이렇게 최대한? 어 살짝 어. 오케이 숨무스하네내릴때 <웃음> 가슴 피는 게중요 아니면 이원이야 아. 다들 내릴 때. 오케이 오케이. 나는 보조 아니죠? 오케이. 진짜 팔이 길다. 선보다 살짝 더 뒤로 가되 마지막에 살짝 접어주는 게 포인트지. 여기 좀 팔꿈치 살짝 접어. 그치. 이렇게 수축 느끼고. 수축 느끼고. 근데 이게 또승모근을 많이 쓰는 걸 오류를 범하니까 정답은 최대한 편안히. 네. 중요한 건 편안히. 그리고 팔꿈치 컨트롤로 수축하고 근데 다들 보면 후면 할때 이완할 때 힘을 너무 쓰. 그냥 잡고 가. 그렇지. 갔는데 저 앞으로 뻗으면서 잡아 여기 또 포인트 다시 접고 수축하고 이완 계속 긴장이 원칙 긴장은 계속하고 있어야 돼요 후면 음. 머스킷 여기 있죠 왼쪽 더와야돼 뭐든 텐션을 유지하는 게 진짜 중요하네 텐션 유지하고 그렇지 아예 아주 좋은 말이야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등을 너무 많이 움직이면 등 운동이니까 연습을 하면 되고 초보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연습을 더 하면 돼 어. 인지를 해야 돼 내가 자고 있냐 못하고 음. 있냐 어. 근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보디빌딩의 특수성 운동이잖아 여기, 여기만 빼서는 운 어.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봐야 수영을 할때 물을 먹어면 배우잖아 자전거 배울 때도 넘어지잖아 그런 것처럼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좀 많이 반복을 해 보고 하나 둘 하나 호흡조절 알아서 하고, 사실 세트 끝날 때까지 호흡을 할수 없어. 잘, 역시, 혹 우리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하나씩, 나저혈나인데라스 하나씩, 하나씩, 권도를 위한 훈련이고, 핸드백은 파워 잖아 그러니까 너무 체질해서 원투 야구 하는 것보다 살짝씩 움직이면서 해주면 실전에가까워 훅이 짧은 걸로. 이거 알아서? 알아서? 어. 괜찮아 괜찮아. 잘 들었어. 어, 이게 이게 맞아? 어. 아, 다 잘하는 사람들은 모두 양피로. 그래서 약간 게 되게 좋은데 통이 좀...